준호 급하구요. 준호 급하구요. 갑시다. 이작가 이마트 날것 너무 추워. 이마트에서 온풍이 살까 하다가, 이, 시기에 온풍이 좀 아닌 것 같아. 이제 따뜻한 커피와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왔습니다. 점심으로. 햄버거랑, 찐. <웃음> 자, 영상 작업을 좀 마무리하고 오후에 미팅이 하나 있어서 오팅 중입니다 저녁을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자, 썸네일 작업 좀 하고 영상... 음, 음. 딸기를 먹으며 아침을 먹겠습니다 그 자, 사무실로 가봅시다 음. 펩시 제로슈거 하나 먹으면서 이제 제거위고 영상 작업을 해보겠습서 <목소리> 저녁을 먹습니다 밥이랑 순두부찌개자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서 저녁 먹고 좀 놀다가 다시 사무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영상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갑시다 어, 피곤해 오기 하면서 아이고 좋아 아이고 계십니다 이제 가는거라자 어? 이제 사무실로 가봅시다 자 사무실 와서 다시 작업 괜하는데 어? 그 <웃음> 보내줘 음. 나는 포크폴리오 때문에 네,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 아 나야 딱오풀리고 어? 다이아 그래서 오빠가 이걸 했어 또, 음. 또 <웃음> 아, 아아 집에서 밥 먹고 좀쉬다고 자, 사무실 와서 빠르게 편집하고 자, 이렇게 영상도 들어온 거 이제 렌더링 되는 동안 이제 하, 사무실 좀 치워볼게요 자, 뭔가 좀 깔끔해졌죠? 자, 나머지는 내일 좀 정리합시다 여긴 다 이거지 집에 시다 점심 수육이랑 기침 좀 마무리로 갑시다 이제 가기 전에 이마트 정져를 이어서 하실 수 있자 자 이제 작업을 빠르게 해봅시다 수정사항이 있어서 조금 수정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깔끔해졌습니다 아, 아마도? <웃음> 자냥잘 먹겠습니다 어, 뭐야? 소세지 어, 특이하네 옆에 자 다시 입고 자, 작업 중입니다. <웃음> 네, 전기가 꺼졌습니다. 근데 뭐, 걱정하던 부분인데, 잘 됐네요. 네, 원래 제가 지금 추워가지고, 온풍기를 쓰고 있는데, 온풍기가, 전기, 전기 많이 먹으니까, 그래갖고, 혹시나, 전기를 되게 많이 써서, 걱정했는데, 알아서 차단기가 내려가긴 했네요. 집에 나갑시다. 좋은 아침. 먹어 딸기. 나 하나 좀 뜯고 해 사무실 왔습니다. 주말에 와서 작업고나는잘 청소했어. 잘 먹겠습니다. 어, 면 들어가 있죠? 응? 면 들어가요? 어, 면 있어, 면 있어, 여기. 자, 음악하는 동생은 놀러 왔다. 놀러 왔다가 이제 가고 이제 저는 다시 사무실에서 아실잘살� i l i 이리 자, 친구들 놀러와서 잠깐 이제 저녁 먹고 여기서 먹고 다시 이제 편집을 해봅시다 편집하고 л 이 ш r e 라 r e z r 먹겠습니다. 이고기랑 오리고기 먹겠습니다. 그런데뭘는 근데 잠을 와서 이제 작업 작업을 해보겠다맛당 얘들아 갑자기 왜